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드디어 오랜만에 새로운 RPG 게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인데요. 원래 게임이라는 거는 오픈했을 때당일나 하는 게 아닙니다. 2, 3일 숙성시키고 해야 하는 곳입니다. 여러분들. 일단은 제가 서버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, 생성불가는 뭐죠? 너무 유저가 많다는 건가요? 이거? <웃음> 이런 거이 게임은 또 처음이네.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성불가 못하게 하는 서버는 프로키온 서버로 갈게요.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버가 혼자 펌이 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 순이 8 3 7 1번 이게 이게 뚫는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까? 아니 지금 이거 기다려야 돼이 상태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 하게 하네. A few moments later. 가끔 이런 거 괜찮단 말이야. 가끔 여기에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. 훨씬 귀여운 게 웰시 콕이다 당연히 최후의 승자는 양념 치킨이다. One eternity later. 갈매기 온라인 한다고요? 어, 됐다! 50명 남았다! 얼마 안 남았어! 얼마 안 남았어! 접속이다! 오! 자, 해볼까요? 드디어 접속했습니다. 전사. 어, 이거 전직도 있네? 버서커 와, 디아블로 왔다. 총 쏘는 거야, 저거 지금? 하하하. <웃음> 오오오. 근데 이런 소개 영상들보다는 약간 어떤 거에 특화되는지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킬드만보여주는게 아니라, 전사는 아직까지 마음에 그렇게 드는 거 없고요. 마법사, 어. 이쁘다. 오, 화려한데. 뭐 갈매기야 저거? 컨터 가 보겠습니다. 컨터. 데빌런터. 어, 얘다. 이거다. 가겠습니다. 가자. 데빌런터다. 이게 왜 쫄쫄이잖아 이거 <웃음> 이거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뭐야 귀염이 설마 아 제가 아 못볼걸본것 같아 자뭐 춤추는 것도 있어 다른 애고 오겠습니다. 아니아니 헌터하자 아 아니야, 아니야. 헌터 하자. 야, 어쩔 수 없다 헌터하자 아유 그냥 그 모션만 안 보면 돼 모션만 아이 히마의 연극이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까요? 얼마나 재밌는지 두근두근 하다 어? 한국 더빙? 아니 그.. 야 지금 아니 저기요 등장이 너무 슬프잖아 너무 너무 힘 준다 얘 근데 총쏠때 너무 힘 준다 아니 그냥 쏘면 될 것을 춤추면서 쏘네? 겁못 들었어, 겁못 들었어 이거. 자첫 번째 스킬. 뭐야, 방금 뭐뭐 뭐 던졌니? 뭐야, 제 뭐야, 용병이야? 와, 생긴 게 로드워그, 로드워그 좀 살벌 모습이다. 오 그래픽봐. 와, 야 그래픽 멋있다. 오 뭐야? 오, 아이 님도 싸워요. 오, 액션, 와! 야, 액션씬 야, 니 어떻게 좀 해봐, 파비안. 아, 야, 데미지, 진짜. 오, 오, 야, 연출 좋은데? 오. 아이고! 중량, 오. 아, 안 돼! 오, 연출 좋아! 야, 연출, 저는 연출 되게 좋습니다, 지금. 굉장히 역동적이고. 사비아 이니제, 점프, 오, 점프, 호, 어 이거를 무너뜨린다, 오케이, 공격, 어, 살았어, 올. 민첩 좀 있으신 듯, 그만 뛰어 임마, 오, 오, 아니 경비원들은 도무지 뭐 쓸모가 없네, 애들. 엘리베이터 기다려야돼 또? 야 언제 내려와 빨리 빨리 빨리 내려와 내려와 오기 가자 잘있어 아 뭐야 뭐야 어미쳐요야 아, 아니 올 태우고 올라가야지 저 이제 튜토리 엔딩 거의 다 온거 같거든요 오 뭐야 뭐야 뭐야 호호 야 이런 연출까지 인디아 존스가태우슨 멋있게 쿨하게 바지 한번 툭툭 터주고 거의 어,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끝! 그렇지! <목소리> 설마, 이렇게 해놓고 배신 때리는 거 아니겠죠? 원래 디아블로라면은 이때쯤은 사제, 이 사제가 배신 때립니다. 원래는요. 약간 티릴 포지션인데? 대천사? 오, 여신님이다. 오, 오, 진짜 이뻐근데 안갈 거야. 갈게요. 안갈 거야. 갈게요. 야 이거 예쁘다 배경은 와 호호. 나 운명을 미리 살펴봅시다. 아 이런 거구나 데빌헌터 블래스터 호크아이 데빌헌터네 데빌헌터 진화. 당신을 인도하겠어요.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로스트 아크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, 괜찮아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전 재밌어요 특히 게임들 연출력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게임 화면으로 갖다 보여준 연출력들이 너무 좋아서 는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전투적인 측면은 타격감 같은 거뭐 이렇게 타격감 같은 거뭐좀 호불로 갈린다 하시는데 저는 타격감 뭐 괜찮거든요? 때리는 맛도 있고 좀 몰아서 싸우는 맛도 있고 대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전초적인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읽고 나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좀 아쉬워요 좀더게임내에서 재밌고 쉽게 좀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,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저 악마가 뭔지 어떤 세계관인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그 스토리 세계관 설명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종합적으로 10점 만점에 플레이한지 3시간 됐는데 실점은7 7점 5점? 뭐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친구들이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로스트 아크고요 전 다음에 또한번더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